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. 유예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. 이런 지식은 어디서 온 국가님. 것일까요. 국안보실이나 외교부에서 충분한 자료를 항상 주거든요. 네. 그런데 그걸 읽어보시지 않았다. JTBC가 취재해보니 외교부가 최근 대통령의 순방에 맞춰 음. 아랍에미리트의 최신 정보를 올렸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도 이란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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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도 대통령과 후보 시절 이렇게 오랜 시간에 같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합법에 대해서 같이 지켜보게 되면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아 잠깐 멈추고 다시 말해 아실 수가 아닌 국민들의 우회라는 이야기네요. 윤 대통령은 이 장면. 바이든 대통령을 어디서 봤더라? 아니고 너무나 익숙한데 미국 의회가 아니라 우리 국회였단 겁니다.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미국 얘기가 나올 리가 없고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? 다른 없을까? 나라는 이런 상황이 네, 없을까? 습니다 형이 하는 말 오해하지 말고 들어! 아 짜다! 아 짜다!